자, 아까는 심리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물어봤다, 그제? 근데 심리 구성은 몇 가지로 되어 있겠노? 아, 그냥 세 가지 해잖아까 지금. 가게 좋잖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우리가 천부교를 풀게 되면 이런 천지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너무 고민을 하지 마요 난중에 수리 법칙이 이천지이 나오기 때문에 내 푸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심리가 어떤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돼 그러면 자 심리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심리작용이 다르게 바뀐다 이렇게 된다 그치? 그럼 맞겠지? 그거는 진리겠지? 그러면 없는데 바뀔 게 있겠나? 뭔가 있겠지. <웃음> 있어야 바뀔 게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답은 어떻게 해? 타고난 것은 없고 바뀌는 것만 있는 거야. 그렇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사주는 어떻게 해? 타고난 것만 있고 바뀌는 것은 생각지도 안 하는 사람들이고 심리는 타고난 것은 인정 안 하고 바뀌는 것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저거 잘났다고만 했지. 그 속에는 완전히 허브한 말이야. 뭐가 신비도 뭐가 있으니까 바뀔 수 있고 우리가 오장육부가 있으니까 그지 체질이 있으니까 체질도 의사들도 아마 어사들도 체질은 바뀐다 말한다 그죠 바뀐다면서 타고난 거는 없다 이 말이야 네. 그 의사들도 그거뭐 미친 학문이다 그거 <웃음> <웃음> 그치 아 여기 어, 없는데 어떻게 바뀌는 말이 야 우리 논리적으로 하면 생겨. 엄마 아버지가 없는데 자식이 어떻게 새끼도 너? 누가 하느님을 뭐 그럴 수도 있다 있다뭐 예수만 그렇다. 그지 다른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거 좀 이상하지? 그것도 엄마 아버지도 없는데 아고 어태어나노우리 세계 망창하다. 이 사회가 그런거다.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렇다. 이금 말도 안 되는다. 이 세상에 11조 있는 나라 있겠나? 없다. <웃음> 아, 없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단한 거야, 내가, 내가 사주할 때는 우리 부처님하고 좀사움을 했지만, 심리할 때는 우리 또, 우리 하느님하고 좀사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하느님 있겠나? 하느님 맨날 도저 온다고 부활하잖아. 하느님 부활한다, 이거, 그제? 근데 지금. 예수님 아니가요, 그건 응? 어? 그건 예수님 아니요 아, 그렇게 예수님이. 그, 뭐, 하느님은, 그럼 하느님 있다 치고, 그 뭐, 하느님은 <웃음> 있는지 없는지 모르이. 모르이. 우리가 <웃음> 답을 <웃음> 못 하잖아. 그런데 예수가 자꾸 부활해왔는데, 이때까지 부활 안 해왔잖아. 부처님도 부활, 그 뭐, 환생에온다고 환생 안 해왔잖아. 안 해온 걸 갖다가 계속 온다고 막 속이 가면서 돈 내놔라 해었고그지 천도가 되는지 안되는 지도 모르고 뭐잘야 천도 좀 하고 저뭐기도만 열심히 하고 10일 좀막 열심히 갖다 되면 저 천당 가는줄 알고 가는 사람 아무것도 없다 잉 가본 사람 도 하나도 없는데 누구 가보고 온 사람이 없다 이거 여러분 들 옛날에 뭐 옛날에 살아본 적이 없나 없지 보러면 결국은 우리, 나 우리 허구에서 전부 다 허구인가 그래 한집 집집마다 지금 허구다 막 한집 끝나 십자가 한 한길 건너 어떻게 무당 박수 한길 건너 진짜, 절, 절. <웃음> 한길 건너 철학가 <웃음> 참 우리나라 와 대단한 불, 나라다. 불인할수 없는 가 여기 존재하고 응. 있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존재하는 거지. 그거는 생존이. 뭔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아 그것도 나지 다 가르쳐 주지 <웃음> 완벽하게. <웃음>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어난 것까지도 완벽하게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수출이 법칙에 따라 갔고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귀신을 믿습니까 이렇게 된다 내가 물, 물었다 믿습니까 답없다 그지 있는지 없는지 구별 안 된다 그제 그러면 있다 이렇게 되면 게되 귀신이 뭐냐고 답해야 될 거야 그죠 그러면 귀신은 학문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풀어줘야 돼 설명을 해줘야 돼 아 귀신은 잡아올 수는 없잖아. 그죠 귀신은 내가 어디 가서 잡아올 거야. <웃음> 그렇지만 귀신이 있다면 내가 귀신이 있다고 했다면 귀신은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 돼. 논리적으로 무슨 각학적으로 증거해서 이것을 해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한생이고 윤회고 우리가 부활이고 뭐 영혼이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이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내면 이 심리까지 다 푸는 거야. 자, 그래서 기대만 잔잔하십시오. 아주 시간이, 이거 뭐, 이거 가라니까 멀다. 근데 그걸 해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뭐, 앞에, 우리 버스도 안 탔는데, 그거 타오간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 <웃음>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고 어제 상담하러 딱, 우리, 분명히 가게 되면 나중에 심리 상담센터로 또걸까이가 그죠? 거기 보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할 거래말이 내 와, 이래 힘들요 이렇게 물을 거다. 그치? 거기서 가갖고, 음, 자네 운명이요? 이렇게 답할 거가? 근데, 그러니까 잡혔다고 치자. 운명이 뭡니까? 다 물어보면 또 어떻게 할 거야? 타고난 거 <웃음> 타고난 거 그거는 너무 황당하잖아. 그것은 그런 논리를 우리는 풀면 안 된다니. 그거는 학문이 아니다. 그거는 지 마음대로 지, 지야, 야지 지야 하는 소리지. 지 지하는 소리지. 그건 학문이 아니다, 말이야. 그죠? 운명이 뭐, 뭐, 운명이 뭔지 가르쳐 줘야 되고, 그에 따라서 또 질문하는 거야. 그죠? 내 힘들면 왜 힘드냐고 물으면 그 힘든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고. 그죠? 그것이 병을 찾아가는 방법이잖아. 자, 우리는 어떻게, 어사가 아니기 때문에 배를 쬐수 없어. 어류 장비를 동원할 수가 없어. 그걸 해가지고 돈은 받을 수 없어.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입으로? <웃음> 어, 예 다는 게 이것이 심리의 최고의 장점이야. 돈안 들고 장비 없이도 할수 있는. 이것이 최고의 그거잖아. <웃음> 그럼, 당연히 장수지. 자, 예를 들어서, 의사가 절대 못 고치는 거. 우울증, 귀신병, 귀신신기, 비니 어, 정신병, 이런 건 의사가 절대로 못 고쳐. 그런데 우리는 고친다는 거다. 와. 그럼 우리 한날 수는 없지. 당연하네. 어서 가 그걸 어떻게 답할 거야.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게 답을 할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한날 수는 없지. 라이센스는 없어도 배째가 저는 거이 집는 기술자이고 배째가 저는 기술자고 우리는 점자 안에 앉아 갖고 이거 말만 딱 하면 되잖아. 그렇죠. 우리 단수가 높아야지. 나중에 봐봐. 라이센스 가치가 차원이 다를 거야. 저거는 막 밤새도록 해야 되잖아. 그래 놓기 밤에 막술 열심 시먹잖아피 보고 맨날 이거 막 안정국만 보니까 엄마나 스트레스 사야겠노. 그런데 우리는 잼잔하잖아. 막 골치 아프면 엄마가 안될꼴 그니까, 그지? 잼잔는 엄마만 먼저 <웃음> 상금하면 되고. <웃음> 그럼 우리는 얼마나, 아, 그리고 우리가 뭐큰 장비가 필요하나. 머리 아프게 그거 뭐 장비 사진 찍는다고 머리 골치는, 그죠? 그럴 필요도 없이. 우리는 단순하게 어떻게, 해? 이 숫자만 갖고 있으면 돼. 그것도 많은 수도 아니야. 이래서 국까지수딱 아홉 개만 있으면 돼. 1, 2, 3, 4, 5, 6, 7, 8, 9. 요거 밖에 없는 거야. 그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장비도 필요 없고, 뭐,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심리 구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는 이런 내면 심리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습성심리라고존재세 번째 구성요소는 우리는 행동심리가 있다. 이세 가지가 있는 거야. 심리에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심리를 지금까지 현상에서 심리를 한번 보자 섭성심리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몰라 타고난 것은 그동안에 부정해와서 몰라 그러면 겉으로 여유만 갖고 열심히 한 거야 직급 행동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자 아기가 타고날 때 성질이 개팍한 아이가 직급 행동을 개팍하게 한다고 하면 부모는 분명히 장애같이 느끼죠 그런데 이 아이는 장애가? 아니다. 알지 그죠 개파가 나이가 개파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거야 그런데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뭐 잘못된거지? 그럼 이것을 모르고 타고난 것이 있기 때문에 바뀌는 거야 자 범죄심리라고 하네요. 우리 사건 치고 하는 범죄심리 행동 말하잖아 그지? 요새 갖고 뭐표뭐 해갖고 뭐 이러고 뭐 이만큼 모르겠다 뭐 그래갖고 범죄 심리 한달 샀는데 매달해고댓글은 그거 컴퓨터 안에서 이해갖고 시비해갖고 되겠나 심리는 그런 심리가 해니되래자 옛날에 그저 우리 요 오븐에 그수 어? 앞에 선갈 때 앞에 선갈 때 누구 뭐 와이 대학에 누구 이상한 사람이 있대 뭐 채널 a 에 넣어갖고. 지금, 어? 누구 말따나 우리, 박여사님이 이,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그치? 문 대표, 그거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해줄 요야 그래다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고, 여자, 외국에서, 어떡가그 무슨 그룹에, 그 뭐, 손님가 해갖고, 쫓기 난는게 있지? 그래갖고, 뭐, 젠더가 어떻고, 뭐, 이, 이, 헛소리 해 샀다가, 쫓다 팔아 붙잖아, 그치? 그거 가서 답한거 한번 쭉 흩어 봐봐. 응? 앵커가탁 물으면,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이것이 어떻게, 지 쪼대로 하는 거야, 맨날. 요런 말 하면 요렇게 답하고, 요것 한면 요렇게 답하고. 지는, 그래갖고 쫓기 나쁘잖아. 그 쫓기 나쁜데, 지금 학교는 댕기는 모르겠다. 아거 그게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면 교수가 되겠나? 그건, 그건 점도 집에 가갖고, 점도 뭐. 집에 가야 되지. 범죄, 범죄 심리하면, 아, 범죄 심리하면 지금 죄지은 사람이 그거 심리 그게 뭐냐? 죄지은 심리지, 그지? 당연히 죄를 지겠으니까 행동이지. 그거는 심리가 아니라, 그죠? 그럼 심리는 어떻게요? 해 죄를 짓기 위해서 죄를 짓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긴 것이 우리는 심리잖아. 그렇 그러면 이 사람인데는 분명히. 이런 잘못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거야. 타고날 때, 어떻게? 아, 못된 짓 하는 아도 있을 었 거고. 환경에 성장해오는 가정에서,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친구들인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살아가다 보면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엄마, 아버지 따라서 또할 수도 있고. 그제이요인또 없이 지금 재진 거 그거 갖고 심리 치료가 되겠나?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데. 자, 예를 해 보자. 우리나라는 세계 자살률이 1위라고 그랬다. 그죠?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특히 이 학생들은 이런 데 높은 데서 막잘 다이빙 잘한대. 물인지 바던지 구별도 못 하고. 그게 뭐 때문에 그럴까? 처음부터 그 우울증이란다. 의사들이 진짜 우울증 걸린 사람은 뭐 사람 보면 처음부터 이랬고 있고 뭐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래있는데저 무섭어서 어떻게 뛰내리 겠노 그렇죠못 뛰내린다 이 말이야 정상적인 사람은 저못 뛰내려 어떻게 뛰리 겠노 그러니까 그냥 그런 답이 없으니까 저거 뭐 그것 때문에 떠내리는지 이것 때문에 되는지 누구도 거부도 못하고 답도 없으니까 어차피 책임안질라고 그죠 무조건 우울증이 돼버는 거야 그러면, 이 사회는 어떻게, 우울증이 완전히, 뭐 자살은 전부 다 통용이다. 우울증이라 하게 되면, 뭐, 진단이 우울증, 진단이 우울증이라는 진단이 어디 있는 거지? 그나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로 대단한 나라다 자, 그러면 이것만 갖고, 자, 5분에 우리 한번 보자. 아기가 응? 애기가, 우리가 저뭐몇년 뭐 동안 같이 갖고 현재 뭐 어느 대학교 교수가 뭐 심리 상담 그림을 그리는해 놨더라. 그제 애기가 막 그리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자. 그림 잘 그리는 아들은 표출을 좀잘할수 있겠지. 대충 그림 그리 갖고 이 갖고 야깨 맞춘다고 그것도 참 욕봤어요. 그지그거 <웃음> 집이 작다. 집이 작으면 어떻게 가정에 뭐 행복이 그건 말이지 자 생각이지 다른 사람 보면 그렇게 해. 자아가 작다 예? 네? 그림이 작다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래 그거는 황당한 거지 다른 게더클수 있잖아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나주 배우게 되면 욕들도 굉장히 많아 여러 가지 욕심도 있다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찾아내야 되겠지 나는 큰 집이 좋은 사람은 건사하게 응, 큰 집을 지요구할 것이고 작은 집에 오목조맥이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작은 집을 요구할 거라 이 말이야. 여러분도 그렇잖아. 이집한열채쯤큰 집부터 아파트부터 저 정원에 이르기까지 콘도, 필라 뭐 이래갖고 딱 해놔 놓고 선호하라 하면 전부 다 각자 선호할 거야. 니 가져가라 하면 똑같 가격이 똑같다면 그렇죠. 그대로 채혼자자서 작은 집은 차가 작고 큰 집은 뭐 통이 크고. 에이, 웃긴 소리지. 자 열을 한번 들보자자 삼성에 우리 그릇이 똑같다고 전해 보세요. 삼성의 손자와 저 농부의 손자하고 무슨 밥도 잘못 먹는 손자하고 이것이 그릇이 똑같을 수 있겠나? 행동하는 건 똑같을 수 있겠나? 그참 원만이래 이말이에이 행동심만 하면 안 돼. 이 그림 그리 나놓고 논리도 없이 그냥 지 생각이잖아. 누구 하나 똑같은 답을 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죠 지금 시중에 가봐. 타로 카드가 심리한다고 해고 뽑아라 해놓고, 인생을 그 카드 한개 뽑는데 인생을 그럴 거야? 그거나 대단한 너 인생 조지는 거야, 그거. 이? 와, 너 타로 카드 하는 사람 있나? <웃음> 내 인생 타로카드 하나에, 내 인생을 그러면 그거 정말로 곤란하잖아. 이 시시깎아, 으로 오늘, 누구 말따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청기누술이란 말 들어봤나요? 네. 청기누술 누가 만들었을까? 네. 응? 어, <웃음> 아, 그렇지. 바로 청재이가 만드는 게. 자. <웃음> 자, 청기누술이라는 건, 하늘의 기운을 누술하지 말라지. 점제가 왜이 말을 할까? 내가 틀릴지 모르니까. 내 말은 처음부터 틀리니까 네가 절대로 다른 삶에 가서 <웃음> 이야기하지 마라, 줘야다 그게 바로 척이 누수이다. 그렇게 100% 나는 내 말은 100% 틀리니 이 첫째 뇌물 같 가서 이야기하지 마. 뇌물 얘기할 거면 그사람이 다르다는 걸알까이가 <웃음> <웃음> <좋았어. 웃음> <웃음> 그렇게 해. 점쟁이가 지가 만드는 소리야, 이거. 타로카드 같은데, 여러분들이 타로카드 그거, 그 순간에 요것만 하는 거야, 요것만.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요만 요것만 찾을 수 있는데, 그것도 답이 없어. 열명 타로카드 해놔놓고 있지. 똑같은 타로카드 갖고, 똑같은 카드 꼽아봐. 그사람 똑같은 말할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찾아내 봐 둘이 한명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럼 100% 거지 말이잖아 자 가기 전에 한개더 설명하고 가야 되겠지 이건 해야 되겠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뭐 상담하러 가게 되면 이것은 이론적으로 해갖고 심리학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아, 60%가 맞고 70%가 맞고 그러면 아, 적중률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자 우리가 한번 가보자 70% 맞추면 사람이, 사람이 100이라고 하면 이 내가 행동을 했는데 70% 밖에 못참면 30%가 그 안에 얼마나 많겠그죠 그래서 70%를 맞추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70% 맞추면 7%라고 이야기했잖아. 아, 아, 아, 아, 뭐, 이러면서 했잖아. 여러분들 항상 하고 있잖아. 80% 맞추면 어떻게 됐노? 8%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러면 지금까지 심리학 한 사람들은 전부 다 7% 8%밖에 없어. 그런데 7% 8% 되면 또 괜찮아요. 60% 맞춘 사람은 어떻게 할까? <웃음> 응? 여기 바로 올게가 무슨 해지? 올게. 꼴값 하는, 병신 육값 하는지. 자, 병신 육값 해보자. 자,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이거 점재의 집에서, 어? 점재의, 그 뭐고, 할아버지가 이야기 하는 거야. 손가락도 없는 게, 이육값이뭐 어떨까? 자축, 이묘 이래지지? 손가락도 없는 게 육값이 있는 거야. 거기 이게 질 수가 있나? 이거 공과도 없는데 그렇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거는 병신인데 옆 밑에는 뭘까? 이거는 완전히 꽝이지 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최소도로 90%는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 처리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5% 넘어가게 되면 그 통계는 신뢰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최고! 에다가 최고 많이 나는 통계 하면은 우리 4.5%다 그럼 95%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병신 육갑질 하면 안 된다 그지. 병신 육갑은 뭐야? 손가락도 없는 게 육갑짚는 거야 그래서 청기누설하고 이러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행동심리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심리는 인간에서 타고날 때딱 정해져 있는 거야 타고날 때 뭔가 있을 거잖아 그제 자 그러면 이거는 타고날 때 정해졌고 이거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행동을 하는 거고 이게, 막 이게 우리가 지식이 되든 우리는 환경이 되든 이런 것을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데 이 섭성심리는 어떻게 이것이 바로 우리 가장 중요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내가 잘못된 공부하게 되면 내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잘못된 것만 들어있겠지 거짓말 하는 공부만 들어있으면 나는 거짓말 하는 것만 들어있어 거짓말이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지정치판에 가봐 누구말때나 자기들이 법 만들어 놔 놓고 자기들은 교도소 갔다 오면 어떻게 별 하나 붙였다 자꾸 이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자 그래서 지식이나 우리는 습관이나 관습이나 우리는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습성 심리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다 해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개팍한 것이 행동심리가 개팍하면, 이거는 질병이 아니라고 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타고난 것이 순하게 태어났으면, 요렇게 개팍하다면, 이거는 바로 우리는 장애가 되겠지. 그죠? 장애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섭성은 이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죠? 이것을 작용시키는 힘도 있고, 이것을 작용시키는 힘이 존재하는 게 됩니다 이, 두뇌 속에. 그러면 우리 두뇌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는 섭성심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는 아까 전에 이 두뇌라고 했다. 그죠? 거기는 의식적인 것도 있고 무식적이도 있고 우리는 잠재의식적인 것도 있고 우리는 불의식적인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표한대요? 술 술이 방법으로 표현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놓고 우리는 숫자로 푼다 고 그랬다 그제 조금 있다가 숫자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는 숫자는 1부터 9까지 수밖에 없다 우리는 누구 말잖아 단지 9개의 숫자만 갖고 모두 푸는거예요 단 9개의 숫자 9개의 숫자도 모르면 1,2,3,4,5,6,7,8 이거밖에 모르니까 얼마나 학문이 쉽노 그죠 자여러분들 한번 해보자 어사가 되려면 여러분들 공부 몇년 합니까 6년 한다 그죠? 어사가 돼갖고 수술하다가 잘못 돼갖고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책임이 없어 그죠? 6년만 공부하면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손도 안 대고 말만 하는데 6년 동안 배워갖고 여러분 답이 있겠나? 그래서 여러분들 6개월에 전다뛰어는거예아 6년 동안 별게 어있노 쓸데없는 거뭐 머릿속에 좀 생각해봐. 지금 사회가 왜 대학이 쓰고 부이냐 하면 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사회나갔어 아무것도 선물 데가 없어 선물거 입혀봐 아무도 선물거 없다 이 말이야 가서 다시 공부해야 돼 그럼 대학은 뭐고 이거 완전히 뭐 장사하는 거야 대학 등록증 장사하는 거 누구 말 따나 선임 어, 장사하듯이 성적증 장사하듯이 대학교 졸업장 장사하는 거야 그게 휘둘려 갖고 배워고뭐 갖고 하겠노 아무것도 없잖아 선물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거 선물사람만 나와봐라, 그래. 법하는 사람은, 그지? 법대가고, 시험치가고, 한 사람들, 어사해갖고, 뭐, 어사길, 그걸라이센스 전문 라이센스를제외야 나머지는 선물대가 별로 없어.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자.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진로 상담을 하게 되는데, 니는 뭐, 공대를 가라, 니는 뭐, 어디 가다, 니는 직업이 정해지는 거, 우기는 소리하지 말아. 전공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공무원 소개한가 보죠. 공무원. 공무원 세계는 공대만 있겠나, 상대만 있겠나, 법대만 있겠나. 우리나라에 놓는 모든 까들이 여기 다 했다는 거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니는 공무원이 되라. 이게 점쟁이들 미친 상담법이다. 지금 심리 테스트 그려 그래 놓은다이 말이야. 그거 완전히 헛구야. 니네 선생님들아. 선생님들이 전공이 한계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지형뭐 다잖아. 아무거나 갖고 사자나 규제만 갖고 하면 되는 거야. 이. 그렇죠? 공대도 숨생면 되잖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상담법이 전부 다 완전히 엉터리야. 그래 그렇지. 지금 교육청 때도 뭐뭐캐리어내 회사고 이거 있지 돈 들어갖고 여러 수백억씩 들어가고 갖 하는 거 그거 완전히 순사고라 됩니까? 아, 인생 조지는 거야 전부 다 여러분들 애들 그교육식으고 대학교 보내려면 어떨까? 엄마가 엄마 아버지가 어서 하면 전부 다 어디 보내는 거야 60%로 내 보내는 거야 자기 엄마 아버지가 선생님이 하나 있으면 선생님이 하나 있고 60%로 보내는 거야 되든 안 되든 그건 놔주면 되고 법대 다니면 전부 다 법대 보내는 거야. 법, 그렇게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그거, 유명한 그것들은 제대로 하잖아. 요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사업 으로 보내는 거야. 그런데 해갖고, 니는 뭐 선생님이고, 니는 뭐 학자고, 니는 뭐 연구원이고, 이거 헛소리다, 이쯤이다 헛소리. 그래서 니 타고날 때 이런 게 있다? 이거 우기는 소리 하지만, 아주 성격도 배우면 알겠지만, 그 정도로 대단한 거요 그럼 공부 조금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많이 가르친다 해갖고 저희도 갖다 보니 보고 요몇 개만 알면 곤란하니까 가르쳐주는 거다 해야 돼. 근데 근본이 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숫자는 1부터 9까지 숫자 밖에 없어요. 너무나 편하잖아. 이거를 풀어도 1부터 9, 이거를 풀어도 1부터 9, 9. 9. 이것들 풀어도 1부터 9, 이것밖에 없어. 일부터 9까지는 뭐 계산할 수있겠지 쉽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3년도 필요 없고 5년도 필요 없고 단 6개월만 딱 하면 되는거예요우리 사람 다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누구말때나 기계도 쓰는 것도 아니고 단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자 그래서 이것을 풀때 이것도 숫자로 푼다 했다 그죠 이것도 우리는 숫자로 푼댔 했고 이것도 우리는 숫자로 푼다 술이니까 숫자로 풀어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거는 어디에 있다고 그래서 이것부터 한번 해보자. 타고난 것은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거랬다. 그죠? 그런데 인간이 태어나면 우리가 알아야 돼. 인간이 태어나서 아는 것이 무엇일까? 여름이, 어, 뭐, 지금 생각해보자. 자, 우리는 인간이 태어나면 단세 가지밖에 아는 게 없어요. 자 지금 병원에서 애기가 태어났다 이 애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단세개 밖에 없어 뭘까 태어난 날 그야 태어난 날자그 네. 다음에 남자 여자 그지 그 다음에 엄마. 니는 응. 이야기 하지 말고 예. 엄마랬다 엄마 <웃음> 네? 아빠는 아니다잉. 아빠는 모른다이 말이야. 그 엄마는 배 속에서 낳으니 엄마는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세 개만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다 풀어야 되는 거야. 이것을 다 풀어야 돼. 여러분들은 공부를 얼매나 많이 해야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공부는 많이 해야 돼. 하는 일이야. 그냥 입으로만 하고 장비 없이 하는거지만 공문는막 해놔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무엇과 부과 숫자다 그지 이것은 이걸 가지고 숫자풀이법으로 우리는 푸는 거야 이거는 숫자풀이법 그 다음에 우리는 행동심리 지금까지 행동심리 한번 보자 생각해보면 미술 심리도 있고 뭐 타로 심리도 있고 심리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심리 테스트 하는 법도 있다. 그런데 자그 여러분들은 심리 테스트, 심리에서는 이런 심리 테스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 심리 테스트 해봤죠? 자 심리 테스트 해봤고 적성 테스트 해봤고 IQ 테스트도 해봤는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들어보자. 심리 테스트 그할때 내인데 불리한 항목이 나올 때 나는 정말로 내 인데 안 좋다고 이렇게 체크한 사람 손안 들어 봐라 저보다 대충 가운데해 놨을 거다 아, 그거는 무슨 상담을무거 결과를 느끼고 어떻게든 맘을 보고가운데 그 대충 하고 이 이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름 없을 수는 없겠지 그죠? 심지어 자기 거니까 이 테스트 하면서 나쁜 거는 전부 체크 안 해요 그거 보면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대충 조금이라도 이? 나쁜 거는 중간 중 좋은 거는 한참 좋게, 그제? 나쁜 건 하나도 없는데. 그거 갖고 무슨 테스트 하는? 확률이 어디 있겠 말이야. 그리고 그 심리 테스트 자체가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 그제? 항목도 완벽할 수가 없어. 지금 생각해봐. 미국 사람들이 심리 테스트 하는 거 우리나라 갖고 오면 되겠나?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 미국에 있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이상한 기독교가 될 뿐인데, 그제?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뭐, 이상한 우리나라 기독되 됐버린 거야. 불교도 어떻게? 인도의 불교는 우리나라 들어오면 어떻게? 우리나라 불교가 됐버린 거야. 불교하고는 하나도 상관없어. 석가모니도 하나도 상관없어. 여러분, 석가모니가 무슨 말을 했겠노? 아무것도 한거 없어. 어, 불경이 지금 석가모니가 선거겠나? 성경이 그럼 예수가 선거겠나? 또 하나도 없다 말이야. 그 전부 다 허구야, 잉? 그런데 우리는 뭐 빠지는 거 어쩔 수없 자꾸 허구해자내뚫 마음은 큰일난다 이제 자 그래서 행동심리도 심리 도구를 이용하던 심리 테스트를 이용하던 그림을 이용하던 음악을 이용하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심리 도구를 심리 도구를 숫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있었게 되면 타로 심리도 배우게 되고 색채 이 숫자 심리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그림가 아주 크기졌다 이런 게 아니다 이말이야 이게 딱 그림을 그리라 애들은 자기 의사를 표지를 잘 못하니까 그림을 그리면 대충 그릴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애기들은 표현력이 떨어진다 이 말이야. 애기 표현력이 떨어지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과 못 그리는 사람 그림을 배운 사람과 안 그리는 사람 부 천차만별인데 그 그림 갖고 일괄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그림도 여러분들이 숫자로 처럼 해결해 보는 거야. 타로카도 하는 것도 전부 다 숫자로 풀어보는 게 해석하는 거야. 모든 것을 숫자로 다 해석을 하는 거야. 단지 도구가 타로카든지 그림이든지 음악이든지 이것이 뿐이지 전부 다 숫자로. 자 숫자가 왜 좋겠나. 숫자는 답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좋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답을 낸다는 거다. 그쵸? 누구나 서울에서 해도 똑같은 답 부산에서 해도 미국 가서 뭐 일본 가서 아프리카 가서 하더라도 똑같은 답을 낼수 있다는 것이 이 숫자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심리 수리심리학이 아니라 앞으로는 수리심리과학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섭성심리는 좀 이따 다시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이 숫자연산법이에요 머릿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명제에 따라서 주어진 명제에 따라서 숫자를 우리는 추출해 내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머릿속에 갖다 들어오는 거예요 상대방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숫자를 끄집어 내 가지고 그것을 갖고 해석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숫자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두뇌 속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심리학에서는 지만 꿈도 못 꿀고 접근도 못하는 거고 그렇게 지금 심리학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학문적으로는 꽝이다. 네, 솔직히 말해서. 저거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를 많이 했다 손 치더라도 그 답은 이론적으로는 논리가 안 맞다는 거야, 논리가. 근본이 없다는 거야. 자, 심리, 이거 뭐 행동심리 한다고 막 설문지 테스트, 테스트는 굉장히 하고, 너무 또 엄청나게 석기는 써서 그 자체가 근본이 없다. 여러분들이 뿌리가 없는 나무가 잘 자라겠나? 나중에 엎어지겠네. 나중에 엎어지겠다. 그치? 저도 좀 말할 거 아이가, 아니?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습성은 또 고약한 거. 옛날에 어떻게 했다. 옛날 사람이 어땠다 옛날 책에, 우리 저기 뒤에 하나 있다. 저거 시큼거에서 쓸데없는 거, 가면서. 일이야, 저거 억수로 갖다 사다돈들이가면서 지금 말짱한 일이야, 지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휴대폰이라고 이만한 거, 이게 무 그죠? 네. 이거 들고 다면서 옛날 거 좋다고 하겠나? 지금 이건 가다보면 오만 건다 아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좀 벗어야 되는 거. 옛날에 애만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지금 나, 그 뭐고, 정치하는 사람들, 옛날에 뭐, 어떻다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봐라. 젊은 애들은 사고가, <웃음> 어른들은 옛날에 학교가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배운 것이 요만한 학문이야.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은 요만한 걸 배우는 거라. 이것을 인정해줘야 돼. 그죠 젊은 사람이 어도 똑똑하겠노? 우리가 옛날에 고지식 하게 우리는, 어? 그보리고기에다가 뭐, 뭐, 개떡도 묻고 이렇게 했으니까 저거는 모른다 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제, 어른들은. 자, 예를 한들 보자. 우리야, 배 굶고, 개떡도 먹고, 그죠 보리밥도 먹고 커 봤지만, 지금 와도는 피자 먹고, 크는 애들 보고, 니 보리밥 먹으라 하면 묵겠노? 보리밥 먹으라 하면 묵겠어요? 너무 겠지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또 학문이 발전이 되게 되면 바꿔야 돼. 그게 맞춰야 돼. 여러분들은 옛날에 그, 응? 뭐, 폴더폰 이거 쓴다고 하지만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스마트폰 안 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겠노? 그쵸?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고도 가감하게 바뀌어야 돼. 제일 안베는 데가 어딘지 아네학교다 학교 교육부 저거 완전히 뜯어 끊쳐야 된대. 제가 생각해봐. 우리나라 교수들 중에서 제자 노문 뺏기 갖고 한 사람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된다. 저 전부 다 집에 보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노벨상이 노겠나그송사구라 공부하는데 이놈이 이놈 뺏기. 어느기 어는 어느 기 원물인지도 모른다. 막 하도 뺏기자 갖고. 어디 한 가볼래? 토끼 한 마리 잡으면 박사가 50명씩, 100명씩 나온다한 토끼에서. 왜냐면 토끼 한 마리 잡고 또 다른 데 잡으면 되지만, 한 토끼 갖고 논문 폼이 똑같단 말이야. 토끼 한 마리 잡아놓고 학생 보고 실험해놔놓고 쫙 똑같은 놈만 데이터만 딱 바꿔놓고 글자도 똑같아요. 그 그래 해놓고 박사가 50명씩, 100명씩 넣어버린 거야. 이래갖고 뭐 노벨상 타령회사, 아우, 참말로 슬픈 나라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어떤 데 보면 좀 싫다. 싫다. 제가그 생각을 해봐. 좀도 엉터리를 맞다고 하네. 생각 해봐. 여러분들이, 사월초팔이 무슨 날인 거 알아요? 날. 부처님 태어난 날,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좀거지말해 돼, 그거. 그럼 부처님 태어나지도 않은 날에 우리가 공유를 해갖고 부처님 어린 날이라고 노는 그런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있노 부처님 오신다, 없애빠야 돼. 생각을 해봐요. 부처님 태어날이 아니라. 그럼 우리나라에 갖고 부처님, 부처님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잖아. 아, 그것도 태어난 날, 태어날도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아, 나 그거를 놀고, 공휴일이라고 놀고 있다는 거. 그거 우리나라가 좀 이상, 이상 안 하나? 근데 어찌 보면 한심한 거야. 내가 이런 말 해서 그걸, 그거 하지만 정말로 그건 아닐된 말씀이야. 수컷 모니가 수컷 모니가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서울 초파를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건 100% 내가 안다. 서울 초파일 절대로 안 태어났다. 그건 아닌 나라. 우리는 공연 해갖고 놀고 점재 와 우리나라 대단한거다 정말로 대단하다.